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뭘 할거냐면 냉장고를 부탁해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맥모닝을 해볼거예요 꽁치 샌드위치라고도 하죠 맛이 너무 궁금한거예요 그게 대체 무슨 맛이길래 그러나 그래서 궁금증을 못참고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료가 또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모든 재료는 없고 한두 개가 좀 빠져있어요 그래서 있는 최선의 재료로 비슷하게 만들어 볼 건데 이거를 보고 따라 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으니까 정확한 레시피나 재료 같은 거는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중간중간에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한번 도전해 봅시다 먼저 꽁치는 반으로 갈라줬어요 오렌지즙으로 재워둘거예요 레시피에는 레몬식초인데 저는 없으니까 생강식초로 할게요 생강도 생선 비린내 잡는데 좋으니까 그 다음 불을 켜고 굽듯이 볶아주래요 냄새가 야!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소금 약간 하고 다진 양파를 넣고 볶아주세요 다진 마늘과 후추도 약간 꽁치 냄새가 나는데 비린냄새는 조금 나고 그 뒤에 이제 시큼한 냄새가 코를 살짝 찔러요 아직까진 모르니까 꽁치 국물하고 양송이 스프 통조림하고 우유하고 섞어서 약간 크림소스에다가 꽁치 국물을 섞은 것 같은데 저는 스프가 없으니까 우유로 크림소스 만들고 나서 통조림 국물을 넣어줄게요 청양고추, 치즈도 넣어주시고 소금, 쭉 간살 짝게 줄게요. 어느 정도 걸쭉해졌으니까 이제 통조림 국물. 어 냄새가 와우 진짜 이거는 상상 초월할 냄새예요. 테두리 자른 식빵을 이제 적셔줄 거예요 이 국물에다가. 아우 어, 진짜 지금. 일단 만들어 볼게요. 지금 코를 찔르는데 자, 구운 식빵 위에 볶아 놓은 꽁치를 올려주세요. 그 다음 적신 식빵. 진짜 이.. 이 소스가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진짜. 토마토 피클 치즈가 들어가는데 저는 토마토가 없어서 토마토는 생략을 할게요. 그 대신에 다진 피클은 좀 많이 올려줄게요. 위에 치즈 빵으로 덮어주면 끝! 요게 맥모닝의 비주얼입니다 여기에 토마토만 들어가면 똑같겠죠? <웃음> 어? 냄새는 괜찮아요. 음. 아 제가 위, 위에 위 피클이랑 치즈 부분만 냄새를 맡았군요. 윗, 윗부분은 괜찮은데 밑에 꽁치는 살짝 비린 냄새가 올라옵니다. 제가 비위가 센 편인진 모르겠는데 원래 시나리오상 이게 아니거든요. 막 왜악 으악막 이런 걸 상상을 했었는데 뭐지? <웃음> 제가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 <웃음> 나쁘지 않아. <웃음> 나쁘지 않아. 왜 그러지? 빵에 적신 이 소스가 진짜 냄새가 짱이었거든요 진짜 진짜 도관이 충격의 도안이었는데푹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나쁘지 않은데? <웃음> 나쁘지 않아 <웃음> 예상했던게 이게 아닌데? 더 맛있는데 찍어보니까 <웃음> 통조림 꽁치 맛이 딱 나면서 담백하기도 하고 크림소스인데 약간 매콤하니까 빠네의 맛도 약간 느껴져요 토스트맛?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이런 맛이었는데 그런 맛은 아니었어요 제 시나리오를 빗나갔습니다 TV에서 막 맛없다고 막 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내가 생각한 맛은 이게 아니었는데 먹을만하네 괜찮네 이런 맛 제가 솔직히 맛없을 줄 알고 재료도 다안 찍었거든요? 근데 나, 나쁘진 않아요. 추천은 안 드리는데 그래도 먹어볼 만한 그런 맛? 개인적인 입맛이니까 여러분들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입맛입니다. 영상이 재밌게 보였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해보고 싶진 않은데 궁금하다. 어, 저거 무슨 맛일까 하는 그런 요리들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직접 해드릴게요 신고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주에 봐요 안녕